그러니까 땅콩 주택은 들어올 수 있어도 다가구나 다세대는 못 들어오게 그런데 아이고 물이 상당히 더럽고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하려면 다 하든가 하늘에서 보는 새솔동 송산 그린시티입니다 상당히 크죠? 면적은 55.59제곱킬로미터 2 3분의 2가 녹지입니다 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네요 아 요기 요건 뭐냐구요? 방월공단입니다 국가산업단지죠. 저쪽에 서해선 종점 원시역과 시우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종점이 이어져서 아래에 송산역이 생길 예정이죠. 아 멀미 나신다고요? 그럼 차로 내려가서 동네 분위기 좀 살펴보시죠. 지금 여기는 대방 노블랜드 아파트 단지 사이길입니다. 이 너머로 시화호 습지가 자리에 있죠. 이 길을 통과해서 쭉 가서 왼쪽으로 꺾으면 오늘 볼 우리 단독 필지가 나타납니다. 어라? 근데 앞쪽에 길이 막혔죠? 내비와는좀 다릅니다. 아직 완공이 덜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가면 어, 소방서가 보이는데 이 소방서 뒤쪽으로 큰 나대지 이거 대체 뭘까요? 네, 에코팜 부지라고 하고요. 화훼 관련 시설과 농수산물 대형 상권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아직까지는 공사가 되지 않고 있군요. 큰 길을 건너면 드디어 오늘 볼 단독 필지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 필지와 왼쪽의 대형 상권 그 사이에 요 공원이 있는데 여기 공원도 상당히 크죠. 이블록 전체 크기는 단독 필지만 약 8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24,000평입니다. 상당히 크네요. 개별 한 필지당 92에서 116평 이렇게 잘려져 있고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고 송산 그린시티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습니다. 전폐율 50% 용적률 80% 여긴 단독 특화 지역이죠 한 획지당 가구수 두 가구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콩 주택은 들어올 수 있어도 다가구나 다세대는 못 들어오게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셈이죠 자 근데 빈 땅이 참 많죠?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투자 목적으로 땅을 사신 분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대체 어떤 부분이 투자할 만한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측지구는 100만평이고요. 2만5천가구 입주한 세솔동지역 기반시설 공정률은 99%입니다. 테마파크는 좀더큰 150만평 규모고요. 2만6천 명의 인구와 테마파크를 동시에 수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2년 5월 착공해서 29년에 준공하고요. 26년에 부분개장한 다음에 31년에 전체 개장을 목표로 한다고 하네요. 남측지구는 1 8 0만평이고요 국가산업단지로 만들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은 45%입니다 아 산업단지 용지가 내년 상반기에 분양 예정이라네요 분양 2-3년 뒤에는 실제로 토지 사용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에는 자동차 테마파크 등 놀거리 볼거리 역시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측 지구는 800만평, 가장 크죠. 현재 실시 설계 단계 중이고요. 23년 내년 착공해서 30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도시로 예정되어 있고 여기에는 마린 리조트, 실버타운, 스포츠 콤플렉스, 에듀타운, 도심 운하 등등등 여러가지 환상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올 예정이네요. 딱이 안에 송산그린시티 안에 호재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주변 지자체와의 시너지도 물론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동 89블록 스마트시티 개발 사동 90블록 복합용지 개발 한양대학교 혁신파크 개발 등등등 아이고 다 열고 하기도 힘들 만큼 무수히 많습니다 모두 안산시와 시흥시 이세개의 지자체가 함께 어깨동무하고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러니 투자 수요가 없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보다는 더 나중을 바라보고 이렇게 땅을 묵혀두는 분들이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이제 내려서 가볍게 도보여행 한 바퀴 출발해 보시죠 지금 마을 앞에 큰 길인데요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앞쪽으로 그냥 다 지금 나대지마 펼쳐져 있고요 저 넘어서 안산 공장들이 쭉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 가장 끝쪽에 있는 산책로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대로 쭉 가면 송산 그린시티 동축지구로 끝까지 갈수 있는데요 세솔 초중을 지나서 세솔 고등학교까지 한방에 다 연결됩니다 마을 중앙에 있는 놀이터인데요 아 요즘엔 놀이터도 아주 기가 막히게 해 놓습니다 이게 옛날에 말타는 그건가요 이쪽에는 등산용 뭐 그런 클라이밍 여기 끝에는 이렇게 갈대 습지가 조성이 된 건지 원래부터 있었던 건지 그런데 아이고 물이 상당히 더럽고요 저게 생태 통로겠죠 지금 앞쪽에 보면 저 위로 굴뚝들이 연기를 내뿜고 있는 그림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원주택단지 너머의 모습인데요 안산 공단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굴뚝들이죠 제가 조금 궁금한 게요 이쪽에는 분명히 이렇게 인도를 잘 예쁘게 설치해 놨는데 여기가 넘어가면 바로 저런 식으로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인도를 구분해만 놨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하려면 다 하든가 아니면 전체를 다 이렇게 선으로만 긋든가요. 길 따라 쭉 걸어왔더니 가장 끝에 고속도로와 만나는 부분에 이렇게 버스정장이 있습니다. 에코팜타운이라고 적혀있고요. 버스는 두대 들어오네요. 마을의 가장 끝단인데요. 77번 국도와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화물차나 어 이런 승용차들이 상당히 고속으로 달리는 그런 도로니까요. 소음이 아무래도 좀 발생할 수 있겠죠 이 길로 쭉 나가면 안산과 인천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마을은 저 앞쪽에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 상가주택까지 오려면 저 조그만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넘어와야 합니다 일단 넘어오면 이쪽에는 뭐 다양한 상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거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솔동 1차 답사는 여기 가운데 중앙 상권을 다녀왔고요. 지난 영상에선 여기 세솔고 인근 지역을 돌았고 이번에는 바로 가장 끝요 부분을 지금 답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영상을 함께 묶어보는 편이 가장 이해가 빠르겠죠. 이쪽도 향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래 봉선대 산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산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죠. 50.6m 따라서 남쪽으로 창을 내는 데는 큰 부담이 없겠습니다 아 참고로 요 위쪽에 대형 상권이 조성되면 가로막힐 테니까요 어차피 이쪽이 낫겠네요 도로교통은 지난번 영상 참고하시고요 대중교통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무척 취약하죠 지하철은 없고 버스만 있는데요 그나마 여기 요진 YCT 앞쪽에 모두 모여 있습니다 강남가는 버스를 타면 이런 식으로 구불구불 대학교까지 지나쳐서 이동하죠 초중고는 이 마을 공통이죠 모두 신도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솔초, 송린중, 세솔고 요 코스를 탈수 있겠는데요 마을 중심에서 세솔고 까지는 약 2.8km 꽤 머네요 생활 인프라는 모두 마을 중심 상가 쪽을 이용해야 합니다 도무지 다른 데를 갈 엄두가 안나죠 마을 중심에서 여기 세본병원 까지는 약 1.1km 이쪽에 각종 병의원, 여러가지 마트 모두 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걸 좀 주목해주세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게 국제 테마파크죠. 아까 전해드린 대로 2026년 부분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이쪽으로 가면 송산역 복합환승센터도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되는 2030년쯤 송산그린시티 중심부는 이쪽으로 옮겨오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유독 이블록에더 많은 빈 땅들이 보였던 이유 아마 제 생각과 비슷하지 않나 싶네요. 새솔동 송산그린시티 잘 보셨나요?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2023년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주거독립 만세!